네, 신고중학교 2학기 기말고사 실문받도록 네, 하겠습니다. 번호 불러주세요. 19번 19번, 19번. 이시 어, 와이2리번이번 어, 9번 이시번와이번이시이시리 번, 이시이시 번, 수출과 이거 공식 나온다 는거 기억나요? 기나지 증명하면서 몇번의 몇이라고 알려주는예 전체별기에 열람부터 어. 얘기하는 12분의 1이에요 그거는 몇 번? 아, 17번 자 두번 보도록 합시다 ABP의 넓이와 다른 거 중점을 연결했으니까 스퀘어 사각형 a b c d 가 S이면은 어 스퀘어 삼각형 ABP는 그거의 반이 되겠죠 2분의 1S 아, 2분의 1S도 반이니까 4분의 1S가 되겠죠 여기에 또반 넓이가 다른 것 BBP는 변의 길이가 같고 A에서 D로 움직인거죠 D점이 DBP는 맞죠 APQ인데 어, APQ 일단 반납돼고 DAQ DAQ 역시 이사각형이 2분의 1S니까 여기서 반이니까 4분의 1S가 되겠죠 그 다음에 d b DBQ, 어, DB. 야, DAQ 했고, DBQ도 DB. 어, DBQ, DBQ, DBQ, DBQ, DBQ, DBQ, d b 죠 DBQ, DBQ, 그 b q DBQ, DBQ, d 1 q DBQ, d d DPC. DPC 역시 여기 길이랑 이변의 길이랑 서로 같고 높이가 일정하기 때문에 어, ABP랑 DPC가 서로 같죠 잘안 되는 게 APQ예요 APQ는 4분의 1이라고 딱할 수가 없어요 그래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번인가요? 아, 17번. 뒤에 넓이 공개가 어떻게까지느냐 중점을 이었고 중점이었고 삼각형 ABC 스피어 삼각형 ABC를 S라고 둔다면은 17, 18번이 같은 거여가지고 같은 유형의 문제인데 일단 여기 먼저 여기 먼저 볼게요. 18번을 먼저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201이죠. 2대1이니까 여기 여기는 또 1대1이고 2대1이라 도고 1대1이라 는데 그러면은 여기에 길이의 비도 2대1이 되겠죠? 이 길이 비도 2대1이어가지고 여기를 1이라고 둔다면은 여기의 비가 두 배가 되야 되겠죠 여기가 2 라고 두고 얘를 4라고 줄 수가 있겠죠 2배4 4배 2고 2배1 2배 1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길이의 비가 3대 3으로 돼야지 3대 3이 되고 1, 2, 3 되고 4에서 1빼서 3이 되고 그럼 길이비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선반 A, P P, G, G, L 선번 A, P는 4고 어, 그 다음에 P, G, L 길이의 는 1이고 2 l 에 2가 되어서 4대1대 4대1대2 3인상 3인제 3가어3서 3대1대 2가 돼요 1 3대1대 2서3 3이고 B가 1이고 C가 3서3 1 2여서 서 4가 되고요 그리고 얘네들의 넓이가 어... 자, 한 번만 더 그래 볼게요 여기다가 똑같은 거 전체 넓이 s라고 하면은 여기가 1대 2니까 1대 2니까 길이 비가 넓이 비는 1대 4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넓이가 4분의 1s가 돼요 4분의 1s고 여기 넓이 비는 여, 여, 여기까지 여기까지 넓이 비는 6분의 1레스가 되겠죠? 6분의 1레 그러면은 이 부분의 넓이는 외모라고 하면은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을 봐온게 2분의 1의 s가 되겠죠 중점에 연결했으니까 그러니까 네모 더하기 6분의 1s 더하기 4분의 1s가 2분의 1s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더 해주면은 10분의 12분의 4 2니까 2고 3이니까 5 s 더하기 네모가 12분의 6s가 되겠죠 이거를 빼주면은 12분의 1s가 네모 여기에 넓이가 된다는 거예요 12분의 1s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60을 12분의 1s를 곱해주면 은 5제곱센티미터가 되 네, 어, 5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자, 요거 넓이가 그인간이 구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공식처럼 외워 두면 좋아요. 전체 넓이에 수비금 매이 네, 됐어요. 7 8번은 한꺼번에 같이 했어요. 그 다음에 19번, 원의 중심 찾기. 저 원의 중심 찾는 법은 천을 그어보는 거, 수집이 등분선 원이 이렇게 있으면은, 두 개의 자로, 이렇게, 이렇게, 선을 그어보는 거예요 그거 보고 컴퍼스 자랑 컴퍼스 필요하거든요. 자꾸를 할 때는 눈금 있는 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눈금 없는 자랑 컴퍼스로 그려보는 건데 여기서 이 꼭지점에서 같은 호의 길이만큼 이렇게 호를 그려줘요. 호를 이렇게 그려보고 여기서 꼭지점에서 같자 호의 길이 만큼 이렇게 그의 길이 은두 이렇게 만나 길이 막혀, 이게호이어줘이 그럼 얘는 이런선이 되겠죠 그이막이 길이 를수이 길이 를분을하게 되는 거이요수직하게 되는 거이요분이 선과 이등분이 선과 편 2개 그을 했었죠. 이 빨간색 편에서 또포를 그려보는 거예요. 호를 그어가지고 여기서호 이렇게 붙고여기서호 이렇게 다 했었을 때두 점에서 만나죠. 이 점을 선으로 또이어요 만나면 한점에서 만나겠죠. 이 점이 바로 원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원의 hundred, one 그 u n d d t y fifty, Tommy, eighty, e 가 g h t y eighty, eighty, eighty, eighty, eighty, e i 그어그러면됐고 22번. 근 A, B, C, 가 A, B, C, C, D, 있고, A, B, C가 중점이라는 말은 없죠. 중점이 아니어도 돼요. 이거 있고, 여기에 B, C의 중점과 C, D의 중점을 이었어요. 그러면 여기가 네모 길이 하면 여기도 네모 길이, 얘가 세모 길이면은 여기도 세모 길이가 되겠죠. 그럼 b d 의 3번 b d 의 길이는 2배의 네모 더하기 세모가 돼요. 그러면은 2분의 1의 BD 길이는 네모 더하기 세모로 결국에는 e f 3번 EF의 자, A B D가 A B D 가 그러니까 D 게 D 이 된다는 거예요. A, B, D 넓이의 반이 어, A, D e, f D D D D D D D 스퀘어 삼각형 A, B, D 넓이의 아니 스퀘어 삼각형 A, B 어서 딱딱이를 하 A, F가 되는 거예요. 저 이거 72니까 어, 2분의 1을 해줬을 때가 AEF가 36이 되겠죠 파란색 부분이 36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 AEF를 따로 떼서 보면은 여기가 2대 1이죠 1이가 2대 크게 3이 되고 넓이기는 4대 구하는 거거든요. 여기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럼 넓이가 2개 4고 여기가 구여서4대 보는 이 x 대이 전체 AEF 넓이가 36이었죠. 그래서 9에서 36으로 4배, 4에서 도 4배를 해줘서 이 정도는 못이 정도는 사람 선이님도제못 열고, 이도는 문제를 이정는문열를이게도는못열이 정도는 혀이정지고이정잡하게보고이게하려고하고이러면서새로고이형만들었다고이정이정도도이 요거를 이거를 이렇게 시계방향 한방 시계 오일 정만 돌리면은 보여요. 이이 삼각형에서 여기 삼각형에서 각을 이긴 거한 거거든. 요거를 이렇게 이렇게 돌린 거예요. 자, 보면은. 외곽에 이는 분선 같이 그렸는데, 내신점이 있어서, 여기가 바로 이분분이 되는 거예요. 저, 9호, 7이어가지고, 5대, 7로 나눠봤겠죠. 어려운 거 아니었어요. 저, 여기가 8이니까, 7의 길이를 물어봤죠. 저 8의 길이를 5더기7 중에 그만큼 가져간다. 그래서 8 곱하기 16분에 부과돼서 2분에 부과되는거에요